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오늘 그이 영상은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이때까지도 뭐 해왔듯이 뭐 개인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 채굴에서 보유 중에 있는 이 코인들로 어 3년 후에 어, 회사를 때려 칠수 있을까 라는 이제 꿈같은 주제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회사를 때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노후 자금을 받기 전, 65세가, 되기 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돈을 다 모은 거겠죠. 정말 꿈 같은 일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받쳐줄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 자료, 그 코시스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이제 만 65세가 됐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평균 수령액은 남자 기준 90만 원, 여자 기준은 4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저도 올해 나이가 한살더 먹어서 어, 40대 중반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45년 8월부터 지급 개시가 된다라고 국민연금 보, 그 보험공단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나 지금 놓고 있는 보험 수령금 그리고 적금 이런 것들을 만기 도래가 하기 전까지 어, 사직 글서를 내기 위한 65세 전까지 필요한 자금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 제가 연간 소비하는 금액은 대략 어, 연간 3600만원 정도가 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 어, 솔로 구요 그래서 연간 소비 금액은 3600만원 정도가 이제 어, 나왔습니다 뭐 이제 가정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 나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받기 전까지 노동에 필요한 시간은 21년을 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 정말 까마득한 에. 기간입니다. 어,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그 이제 어 60세, 한갑되기, 한갑될 때까지도 그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40대 후반이 되면 아, 이제 어 나가야 되나? 이제 보통 차부장 정도 되면 아, 이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공고사직 같은 거 두려워하고. 자 어쨌든 이 가격 쪽으로 보면 총 필요 자금은 7.6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7.6억을 바짝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것을 만들려면 76년이 걸리는 통계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코인들이 제 사직서를 앞당겨 줄 코인이 될까 자, 아직은 가치가 없거나 낮게 평가되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자,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대 코인은 따로 있을 겁니다. 자, 제 기준에서는 일단 파이코인, 뭐뭐 뭐 놓칠 수는 없죠. 예. 그 다음에 코다오 파이의 경쟁자 코인으로 불리는 코다오 그리고 메타드라이브, 이동식 보상형 플랫폼 기반의 채굴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누, 파이코인의 첫 번째 밈토큰. 자, 그리고 본덱스 이 다섯 가지가 어 요걸 좀 받쳐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이 네트워크 어, 이거를 보면 현재 총 채굴량은 어 32,279개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요. 어 최근에 파이에 많은 어 지갑 좀 변동이 좀 있긴 있었죠뭐 지갑 변동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그 관심이 어, 있었죠. 코비의 이제 가짜 파이가 이제 상장이 되고 또 연이어서 레프파이라고 어, 하는 것이 이제 그 팬케익 수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자체 상장 시킨 겁니다. 이 모든 코인의 파이 코인 파이 코어팅과는 전혀 어, 어, 관계성이 없는 자체적인 코인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레파이는왜 이걸 또 언급을 하느냐면 얘네들이 그 지난 1월 5일인가요 그 해커 툰에 참여한다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어, 해카톤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조회가 되기는 합니다 얘네들의 역할을 보면 어, 랩 비트코인도 있고 랩 이더리움, 트론,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역할은 어, 파이네트워크가 메인넷이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바이낸스나 이더리움, 폴리곤 기반에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역할 그런 코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해카톤에 참여를 해서 어, 3월 초쯤에 발표가 뭐 돼서 만약에 우승 어, 앱이나 또는 이제 우, 우수 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경우에 어, 또 다른 이제 또 지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이런 음. 어,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채굴량은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 코어다오코어다오는 어, 현재 채굴량이 제가 12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어, 최근에 12월 30일날의 후업에서, 어, 코어 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또 관심이 있긴 했죠. 근데, 어, 파이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후폭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장이 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코어 코인, 그 프로젝트 코어 팀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가치는 상당히 더이 파이 코인이 현재 가짜 파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있고 어, 코어 코인은 파이네트워크와는좀 달리 메인넷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는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어, 코어 자체 코인에 들어오는 이제 프로젝트 팀에 대한 에어드랍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진행될지 있다는 관심이 되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메타드라이브. 메타드라이브는 현재 총 채굴량 42,88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 그 코인 반감기가 30km당 1개 MD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 있으신 분들은 채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단발성 이벤트로 1km당 1개 MD 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간 최대 10개 MD 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도 있죠. 어, 현재 엑시닷컴에 지금 상장은 되어 있구요. 대략 어, 이 정도 가치를 이제 어, 가지고 있습니다. 0.03968달러. 어, 지금은 평가가 이렇게 낮게 지금 되어 있지만, 어, 김종민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로드맵에 나스닥에 상장을 어, 하겠다라고 이제 어,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후쯤에 3년이나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매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던데 자 나스닥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이누 파이 자요거는참 2021년 작년 연말에 이거를 소개를 할때 엄청 욕을 많이 먹기도 했던 어, 코인이긴 해요 감히 파이네트워크에 그, 갖다 대지 마라 라고 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왔었던 이제 코인입니다. 어, 어, 지금은 1년 정도가 훨씬 지나서, 어, 파이네트워크 기반의 첫 번째, 퍼스트 밈 토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잘, 리 잡혔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채굴도 1 있는데 이거는 채굴량이라기보다는 제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 13억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어, 최근에 가격적인 동향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어,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 12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로 이제 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29일 날 호비에 대한 가, 물론 가짜 파이긴 하지만 거래 개시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죠. 크게 올랐죠. 그래서, 밈 토큰의 특성상, 이게 기반 코인에 대한 어떤 호재 거리가 있으면, 밈 토큰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격도 있,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바이노 코인이긴 하죠. 그래서, 파이노가, 어, 이제 파이네트워크가 오픈메인넷에 발표가 있을, 있게 되면, 아무래도 큰 호재 소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현재 가치에서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어, 한 예로 예전에 그 이걸 자료를 만들다가 이제 어, 댓글 욕하는 거를 넣을까 하다가 어, 잘된 케이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21년 11월 13일 날에 어, 구매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도 당시 기준 0.03 BNB를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에 바이낸스가 50 몇만 원했던 시절이거든요 대략 16,000원을 가지고 100억 개를 산 거죠. 어 제가 지금 13억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분은 저의 한 17배, 8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신 게 어, 0.03 BNB로 해서 어, 1 BNB가 된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27일 날 기준으로 해서는 100억개의 4 BNB가 됐다고 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계속 지금도 들고 있었다고 라 하면은 와, 이분은 거의 뭐, 한, 뭐,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한그 정도 가치를 어, 보유하게 되는 거겠죠. 아, 1,5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밈 토큰의 특성상, 어, 파이 네트워크의 호재거리를 좀 기대를 해보는, 어, 그런 타이밍을, 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본덱스. 아, 본덱스는, 어,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일종의 그, 파이네트워크의 워크퍼스 풀과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구인 구직에 필요한 어, 코인입니다. 총 채굴량은 6639개인데, 얘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바이낸스와의 현재 생태계 확장성이라는 아, 생태계 관련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잦은 포럼을 하는 것도 보면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어,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어, 3년 후에 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줄까? 자, 대충 계산을 해보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가볍게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가치는 대략 한 0.04억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자, 미래 가치는 메타 드라이브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3년 정도가 걸리면 후에 0.02억이 0.43억 정도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누는, 어, 1원에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원의 같이 또 갔으면 좋겠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거기에 못 미치는 어, 0.1원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1.31억 정도. 1원이 되면 13억이 되겠죠. 어찌됐건 요게 1년 후를 봅니다 코어다운은 현재 가치는 없지만 0.01억 정도 본덱스도 현재 가치가 없지만 올해 2022년 3쿼터에서 4쿼터쯤에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뭐 이렇게 됐을 때한 0.08억 정도 또는 아니면 0.01억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약 25% 정도만 순수하게 마이그레이션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현재 가치 기준으로 이제 어 봤을 때는 제로이지만 미래 가치는 약한 8.1억 정도 어 3년 후에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까지 했을 때 9.9억 정도가 <웃음>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아뭐 우리가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행복감에 젖어있듯이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합니다. 어, 최고라는 코인을 가지고 2022년도에 큰 어, 사실 큰 빛을 본 코인들은 없긴 했어요. 그런데 다만 2023년에는 코어다우랑 파이코인이 이렇게 또 어, 줄져서 다음 호재 소식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 희망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었으니까 가볍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